네 안녕하세요 CM 에이드입니다 검사막 모바일에서 궁금한 점을 알려드리는 컨텐츠 바로 알리뷰입니다 잊지 않으셨죠? 많은 보험가 분들께서 돌파 실패에 대한 부담으로 돌파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 부담을 안고 돌파에 성공하면 매우 기쁘겠지만 그 부담 때문에 시도조차 해볼 엄두가 안나더 이상 성장의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검은사막 모바일의 새로운 강화방식 이름하여 혼돈의 그림자 장비 오늘 소개해드리는 새로운 강화방식은 기존의 혼돈 등급 장비와 성능은 동일하지만 돌파 방식을 달리해 뭔가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도록 마련된 것 같습니다 혼돈의 그림자 장비는 플러스 7강의 혼돈 장비 돌파 단계에서 제작할 수 있는데요 지상 메뉴에서 아크라드를 소모해 혼돈의 그림자 장비로 변경할 수 있고 전환된 혼돈의 그림자 장비는 0 또는 플러스 5강만 기존의 혼돈의 장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돌파! 즉 강화에 대해 좀더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돌파 단계 플러스 7 혼돈 장비와 플러스 0 칠흑 같은 혼돈의 장비는 전투력이 동일하죠? 그렇지만 여기 치륵 같은 혼돈의 장비를 잠재력 돌파하게 되면 공격력과 방어력이 조금씩 높아지다가 어느새 플러스 5가 되면 플러스 8 혼돈의 장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돌파 확률은 6%의 돌파 확률로 플러스 5가 될 때까지 고정된 확률로 돌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얍!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장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돌파 단계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겠죠? 얍! Yeah! 와우! 잠깐! 그럼 돌파 재료가 이거 재료가 너무 구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 워워워 n 돈 워리 돈 워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존 아이템을 활용해서 제작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시립 같은 혼돈의 장비의 잠재력 각성 시도에는 고결한 흑결정 아이템이 필요한데요 고결한 흑결정은 여러 개의 제작식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제작식을 선택해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새로운 강화 방식인 혼돈의 그림자 장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패치노트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은사막 모바일의 CMAD 뉴스입니다 자 오늘의 알리뷰 끝!